어디 있 지？이거 비밀번호 를치 시고 네. 문 들어왔고요 방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손자국이 많을까요? 오 야경 몇 시지 지금? 지금 태국 현지 시간으로 2시 4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시넘었겠네 빨리 씻고 잡시다 내일을 위해. 안녕. 신의당 갔다 왔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한테 안날 거잖아. 신의당 머리인가? 응, 달게 써요? 먹고 싶진 않아. 음, 저 고민이 있습니다. 음, w 먹으로왔다요거 <웃음> <웃음> 먹을 건 딱히 없는 같아요 내 패션 로드츠 원래 시작 아 이것도 아니죠. 진리고. 아니,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막 빨리 날아다고 아, 이랬다. 진짜 안신다니까 놓으렸다. 자기. <웃음> 바로 배트면 <뱉으면> 어떡해? 아, <웃음> 너무 쌀국수인 쌀국수 뭐. 조식 먹고 와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건프알이 갔다가 사진도 좀 찍고 조시 호텔 밑에 수영장 보이는 카페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요. 이렇게 놀다올게요 회사해 하이 쨍한거에 쨍한 쨍한거 메고 쨍한거 쓰고 쨍한거 메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제 선글라스 같지만 민경이꺼 빌려가지고 이렇게 메고다닌 이렇게? 이렇게 뽑았어요 맘바트 뽑아서 이제 컴프사리로 갑니다. 컴프사리 가는 길입니다. 나무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컴프사리가 태국 MZ들의 성지라고 들었는데. 컴프사리 도착했습니다. 조시 호텔로 갑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컴버스 아래에 있을 없어서 일단 조시 호텔 카페 가서 몸좀 시원하게 시고 다시 가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조쉬 호텔 카페에 가서 몸좀 시원하게 시키고 다시 가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여긴 아직 오픈을 안 했다고 합니다. <웃음> 많이 힘드세요? 네. <웃음> 여기 앞에 이렇게 수영장이 보여요. 이 수영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안에 격자랑 이거 조시우텔 적힌 것 때문에 되게 귀여워 보이네요 하이스 아메리카노 미디엄 두개 시켰어요 이게 얼마죠? 220바트 220바트 하나로 1000원? 10 아, 네. 여기 엄청 맛있어 보인다 망고 스무디랑 백모반 이거 뭐야? 수박 소스 먹으려고 설탕을 안 넣었더니 진짜 맛없어요 먹어봤어? 저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나름 진짜? 수박은 그나마 맛있나? 망고는 진짜 아 수박이 좀먹을만한데 망고 먹어봐봐 <웃음> 무슨 맛이에요? 맛이 너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설탕은 무조건 빼지 않는 걸로 앞으로. 어머, 나무가 신기롭게 생겼네. 가장 저희가 먹는 숙소예요. 매장 있었네요. 아들. 저희 호텔 뷰입니다. 탁트였죠. 무이산이랑 파카파오무스. 이게, 이게... 파카파오무스. 오시다. 일단 은 직접 만든 파카파오무스 맛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안에 넣어서 먹읍시다. 땅이 흘릴 것 같아서. 버블리즈죠? 접시 하세요 고소 음음 고소하다 그것도 그렇고 매콤해요. 피쉬 소스 향이 확 나네 와 진짜 맵다 왜 이렇게 매워? 꼬치 음. 먹는 것 같은데요? 난 그렇게 맵진 않아 음 이거 맛있다 람무이쌈 람무이쌈 맛있네요 맛있죠? 응다먹하세요 지금 덤보라는 루프탑 출집를 가고 있는데 발이 조금 아파서 가는 길에 로컬 마사지샵이 보이면 그 마사지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겨놓을 어, 너무 좋아 왜 해주시는 분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세요 마사지 어떠셨어요? 전첫 마사지였는데 제일 좋았습니다 펀보 <웃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루트한 느낌 아 보자구 c o n t a n 가겠어. 어 여기 밑에 있는 분야 치마 언니 다보 t s a little 아내 신발 f 렸어 떨어졌어 정신 이 없구만.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고 i t t l e bit 에피타이저 스낵이랑 메인디시 <웃음> 싱하형 몰라? 뭔데 그게 와... 나만 몰라? 자기 싱하 먹고 싶어? 또 나만 모르지? 어? 이거 먹고 싶어? f o our o n t r y No, I o n t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월 20일 지금 12시쯤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은데 안개가 많이 끼었어요. 그래도 우기랑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오진... 어? 뭐야? 빗방울 있네? 비가 오네? 지금 수영장 가볼 거거든요. 안에 수영복 입었고 비치타월 들고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아, 또방해볼 추워? 추워? 그래? 응. 응. 응. 응. 근데 별로 안썩니다어 아, 여기 저공 스파이요 맞아, 스파이요 왜 날씨 좋겠지? 이러다 수영 한번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정양에서해야 돼. 아, 갑니다 <웃음> 찜빵식은데근데또기 맛이 맛 고기가 있이맛 맛이 맛이 맛이 맛이 맛이 맛이 맛이 이이맛 맛이 맛 그래서 색는 껍질이 렇게 하면 아물아골 먹어 봐. 이거 튀긴 새우입니다 내 마음이야 이거를 이렇게 쌓아준 이유가 있어 좀맛 인정. 좀 느끼했는데 고추 같이 들어있네. 클리어. 무슨 색깔이? 근데 우리 파타이저. 전등을 가져가져버렸는데. 전등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와, 아이고, 어, 되게, 되게. 이렇게? 어잘 야, 이렇게 이렇게. 어잘 보이네. 이렇게 할까? 갈까요? 아니 아니 그만해. 이렇게. 아. 라인 뿌린다. 다음 단 어디 설치까지? 저의 존재하지 않제예상에도있니다 뭔가 하노이 느낌 어떻 카메라 뒷번짐이 너무 심하네 그러게 많이 심한데 뭐게? 찍을까? 찍기 싫나보네 오늘 못 찍는거지 늘 어. 保重